여긴 어디야? 알레안드로가 말했던 안가야 이럴 때를 대비해서 알려줬지 나한텐 말안 했는데 필요한 사람만 알면 돼 뭐야 난 필요 없단 거 압력판이야 알레안드로 작품이군 똑똑한 새끼 저기 조심해 누구니? 로돌포 서프 고스트 살아있었어? 당연하지 다 죽은 줄 알았어 나도야 아미고 멋졌어 어떻게 된 거야? 도망쳤지 고스트 덕분이야 날 기다려줬어 생명의 은인이군 그래 아니 당연한 거지 우린 한 팀이니까 이번 일은 내 책임도 있으니까 바로잡게 도와줘 끝까지 함께 싸운다 그레이브즈가 왜 배신했지? 우리도 몰라 라살마스에 물들었나 보네 우린 아니야 일단 지금은 우리 셋말고 모두가 적이라고 생각해야 돼 셰퍼트 장군과 라스웰까지 포함해서 한 명만 빼고 알레한드로? 그 친구가 필요해 뽑아 대륙님은 여기 갇혀있어 레이브스의 비밀 과목이군 대원들도 여기 묶여있고 어떻게 구해내지? 쳐들어가야지 역시 우린 통하는 게 있다니까 근데 무기가 너무 부족해 이 정도면 돼? 되지 죽이네 차량도 필요해 튼튼한 녀석으로 알레안드로는 다 대비하고 있었어 그러게 말이야 자, 이러 가자 감옥은 라스알마스 외곽의 외딴 곳에 있어 카르텔한테 넘어가기 전까진 최고의 보안시설이었지 지금은 완전히 배수됐어 활주로가 없어서 헬기로 병력이랑 물자를 보급하고 있을 거야. 일단 차량으로 접근한 뒤에 침투한다 바로 여기로 감시탑에 적이 있으면 그놈들부터 처리하고 벽을 타고 안쪽으로 진입한다 카메라는 어쩌지? 경비실에 CCTV가 있어 그걸로 알레한드로랑 대원들을 찾으면 되겠군 나이어서 진행하자고 로돌포가 알레한드로를 찾아 난 카메라로 고스트가 폭탄 설치하는 걸도 없지 주의를 끌고 공격한다라 좋은데, 존이 네가 가르쳐줬잖아 알레한드로랑 로스 바케로스 위치를 알아내면 가서 구출하고 합류한 뒤에 탈출하는 거야 우리 대원들 무기도 가져간다 다 구출한 다음 갔던 길로 나오면 돼 혹시 질문 있나? 바로 시작하자 진입하는 게 쉽진 않을 거야 진입하고도 쉽지 않겠지 그렇겠지 장비는 충분한가? <웃음> 총, 탄약, 폭탄은 있고 드럼의 건도 있어 어센 때는 있어 나도 시작해보자고 그래, 따라와 왼쪽으로 새끼리다, 거기로 간다 로돌퍼 알레한드로랑 안지 얼마나 됐어? 20년 됐지, 같이 입대했어 부대에서 제일 터프가였지가깝지면 안되겠구만 신병이 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주는 말이 있어 뭔데? 알레한드로를 죽일 사람은 알레한드로밖에 없다 우리 편이라 어, 다행히 감옥이 보인다 외각 경비 들어가려면 놈들부터 처리해야 돼첫 번째 탑에 저격수 둘 소프 한 놈을 맡아 나머진 내가 잡지 도 처리. 다들 잘 썼어. 내가 측면으로 가지. 놈들이 정리하자고. 로더퍼 좀 도와줘. 조심해 소프. 헬기가 접근한다. 보급품 같은데. 보인. 쉐도우에서. 확인. 차량의 세. 거기 뒤에 둘.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 있다 차량에 있는 둘을 먼저 잡으면 안 들킬거야 알겠다 소프 신호하면 모자 쓴놈 처리해 준비됐어 확인 셋둘 하나 좋아 둘 처리 이동한다 차량 오른쪽에 둘 잡아 반대편은 내가 처리하지. 클리어. 올 클리어. 타워미까지 전진한다. 거기서 들어가지. 조용히 하자고. 걸렸어. 앞당겨 고스트. 응. 소프, 엄마 응. 빨리 소프. 스 주의. 조용히 간다. 그래. 응. 도착. 확인. 따라간다. 경비실로 가지. 바적부터사답에 있는 해치를 찾아. 배치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빨리 움직여. 좋아. 내려간다. 따라간다. 다 들어왔다. 가지. 전방에 경비실이다. CCTV가 있을 거야. 빠르게 조용히 간다. 안에 아, 네, 둘. 놈들이 지원을 부르기 전에 빨리 처리하자고. 클리어! CCTV로 우리 사람들을찾 찾아야지 놈들 주의를 끌어야 돼 내가 바깥에 폭탄을 설치하지 잘 지켜보고 안내해 알겠다 카메라 사용해 사회 다 나도 간다 적 확인해 알겠다 행운을 빌지 메이트를 통과할 수 있을 때 알려줘 클리어, 가 앞에 카메라로 가서 위협을 확인해 섀도 하나 쉬울 거야, 가도 돼 칼로 썰어버려 깔끔했어, 고스트 코스트 지금이다 코스트 올클리어 발코니의 섀도우 총으로 치야 어때? 나도 꽤 쓸만하지? 집중해 소프 까칠하기는 장난하지 말자고 아래로 가 보인다 아래쪽에 하나 생각보다 잘하는데 트럭으로 가 폭탄 깔기 괜찮은 것 같은데 어때? 설치 완료 이동한다 클리어 움직여 조심해, 섀도우 하나, 칼을 써 역시 고스트 위로가 거기서 나와 고스트! 계속 가 거기서 대기 안전해지면 말해 지금 가 고스트 아래로 가 상자로 가. 클리어, 괜찮다. 칼을 사용해. 처리 완료. 오른쪽으로 이동해. 왼쪽으로. 이동해, 호스트 안전하다, 이동. 폭탄 설치해도 좋아. 확인, 알겠다. 진행해. Yeah. 괜찮다 제대로 썰어버려 새도 새끼 또 뒤졌네 안전하다 우측으로 가서 썰어버려 잡았어 클리어 움직여 좋아 고스트 쫓아올 놈들이 내줄겠네 준비 다 끝났다 소파 알레안드로 찾았나? 타이밍 좋군 찾았어 어디야? 대기 진작 만네 알레안드로야 독방이군 문 쪽에 둘 보인다 고스트 찾았다 독방에 있어 경비가 둘이다 빨리 구해야겠군 감방 밖에서 만나지 풀어주자고 확인 이동한다 잘했어. 잘해야지. 아군 구하는 일이니까. 그게 전우지. 파키로스를 풀어주러 가자고. 전방의 수감동 입구다. 놈들이 막고 있어. 싹 쓸어버리고 진입하자고. 어디? 죽혔어 돌파해야 돼. 아니, 녹화한다. 안 지내! 가이 어. 아. 아. 필요해 이쪽에서 간다소파대령님이왜 이쪽에서. 이쪽에서. 서서쪽서쪽에쪽에서 이쪽에서. 이에서 이쪽에서. 이 대륙 위에 있는 감방이다. 열어. 허무한다. 소프, 내가 잠을 쐈다면 들어가. 좋아. 이제 들어간다. 란에 한들어! 란에 한들어! 대륙인, 진정하세요. 저희라고요! 소프, 로돌프, 코스트! 그래, 그래, 우리야! 뭐 하느라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장비가 너무 많았어. 더 있을 거고. 그럼 다 잡아야지 위층에 바케로스 대원이 더 있어 그럼 구하러 가야지 그래 앞장서 로돌포 혹시 그레이브스는 봤나? 아니 만나면 아주 조져버려야지 아, 그래야지 넘들이 모든 층에 병력을 깔아놨어 준비해 지랍다 <놀람> <진다>! 슈퍼! 대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 <놀람> 다 처리한 것 같다 로스바케로스가 안에 갇혀있어 다들 괜찮다 여길 빠져나가자 우리가 왔다 형제들 여기서 나가자! 문을 돌파하나? 그래, 문에 전원이 들어왔어. 통제장치 복도 건너편 지휘소에 있다. 들어줄 수 없다. 빨리 가서 문을 해제해. 하고 있어. 안 감추고만, 형제들! 잘했었나? 무릎받 총이 있다. 장비 챙겨 을 여기서 대기해. 그러면 나한테 쏴서 비가 오지 날 따라오는 니것 사야! Ninguna prisión puede detener los e q u e r o El único que puede matar a Alejandro. 다 l l 여기다! 꼬마야 감성은 다 끝나고 하라고. 내 그래, 가자. 그 놈들이 우리 위치를 안다 조심해. 저기다. 빨리 처리한 것 같습니다 대령님 전부 처리했다 군으로 다시 모여 <웃음> <웃음> 역시 고스트야. 납장소 할래한다 다들 진입해 예단을 통해서 밖으로 가자. 나가 참여해서 빨리 여기 나가자고. 철수 차량이 준비됐습니다. 고스트가 미리 폭탄도 설치해 놨죠. 소프도 도와줬지. 아, 제법인데 소프. 됐어. 고스트니까 가능한 거지. 오그부이 있으니까 챙겨두는 게 좋아. 다 데리고 나가려면 마당을 지나야 돼. 앞장서서프, 채도우 새끼들 다 쓸어버리자. 옥상. i 수 처치. 잘 g o i 는 g to touch it. I'm not g o 들 n g t 다들 o u c h it. 왼쪽으로 완전 미친 놈들 아니야 정확히는 미친 용병이지 조용한 것 같고. 혹시 모르니까 있는 대로 다 챙겨 둬. 내가 위로 가서 보호 사격하지. <목소리> 알겠다. 됐다. 이 새끼! 완전다 박살 났다. 이동하자. 이젠 처음에 난 정리해야 돼. 啊。 어야 돼. 방금 들었어. 알습니다 대위님! 이동합니다! 뭐야누구 진짜 저 전우! 존나 마음에 드는데! 가자고! 하케로스! 파워 사이에 벽으로 간다! 이동! 아린니다 주를 향했다 찾아서 올라와! 알겠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서, 쉐도우가 더올 거다! 확실해! 맥테비 샤워스! 안녕하십니까 대위님! 고스트, 가자, 대위님 어떻게 아셨죠? 라스웰 셰퍼드가 잠적한 뒤 라스웰이 연락했다 역시, 촉은 여전하군요 바르가스 대령 여기는 프라이스 대위, 게리카사 도와줘서 고맙다, 대원들한테 지원이 필요해 아자 고스트, 서프 바로 업무한다 대령님 알겠다 다들 여기 있자고 마카로스 곧곧곧벽 안으로 내려와 이리 간다 슈퍼 바줄이 있어 이동한다 우리쳐 차다 알겠다 로돌퍼 넌 우리가 타고 온 트럭을 몰아 알겠다 마케로스, 따라와! 로돌퍼, 돌아가서 보지! 예 대령님, 조심하십시오! 프라이스, 따라와! 확인, 단지, 음결해! 예, 브스 서, 차단! 바이버 가시? 쉐퍼드 지십니다. 우리 도우놈들 보내, 저희와 로스 마케로스를 노렸습니다. 이루 이제 아싸이 파이체뭘니까 진실을...